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표준용액 제조가 요 그러니까 몰롱도는 이쪽 파트는 문제가 두 개인 거야 하나는 계산 한번 해봐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실험 하나 실험 하나 두개 따로 계산하시는데 실험은 뭐 실험 쪽에 대해서는 실험 방법을 묻던지 실험도구가 어떤 게 있든지 뭐 실험하다 보면 항상 실수난 것도 있잖아? 그래서 오차의 오차를 일으킬 만한 요인들은 뭐 있는지 따라서 시, 전반적인 실험에 대한, 방법에 대한 내용 하나. 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 그런데 계산은 우리가 요 앞에서 다 해왔기 때문에 계산은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험 방법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그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쫙 하고 드릴 건데 2단계라고 할게요. 실험에 대한 설명 하나. 그다음에 좀 올드한 문제 대처하는 방법. 올드한 문제 대처하는 방법. 어이 여기다 다쓸 테니까 필요한 건 저거 알겠지? 내가 휙하고 지울 수도 있어 목표는 0.1몰농도 수용액 몇 리터 만드는 거지? 1리터 만들었을 때이 용액을 무슨 용액이라고 하지? 주관식 표준용액이 뭐야?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 따라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이런 표준 용액들을 미리 만들어놔야 돼. 야야야 저기서 이제 샘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 뭘했냐면 이제 석사 할 때는 허공과 나왔는데 석사 할 때는 석유화학 쪽에서 음 석유화학 총매를 했어. 그래서 총매를 했는데 총매가 겁나 비싸요. 뭐 아유 얼마 정도가 아니고 예전에 나온 말중 하나가 석유화학 공장이 있죠. 공장을 지을 때돈좀 들겠지. 얼마가 드냐 하면 공장 면적만큼 금괴를, 금괴를 쫙 피면 그 돈이 딱맞아들어가 비싸. 금괴, 금 비싸잖아, 그치? 그 정도로 비싼데 총매가 왜 비싸냐 하면 뭐 소량 생산, 아니야 대량 생산하는데 총매로 주로 쓰이는 게 금속을 쓰거든. 그런데 거기에 쓰이는 금속이 그냥 금속이 아니야. 앞에 글자 하나가 더 붙어. 귀라고. 귀금속. 귀한 금속. 자연에서 구하기 어려운 거. 대표적으로. 백금. 진짜 백금. 뭐, 좀싼 거는 팔라듐. 좀더 비싼 건는 러세늄. 이런 거, 금 이런 걸막 써. 그 백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학원 처음 갔을 때, 아, 이런 거 찍어도 되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도 이제. 아, 그, 이렇게 백금 코일이 하나가 있어. 실험할 때 쓰는 거거든. 그냥 금이 아니야. 진짜 백금이야. 니들이 밖에서 파는, 와, 이거 백금 귀걸이. 그거 니켈 도움한 거고. 싼 거고.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플래티늄! 이거라니까? 매우 가는데, 와, 백금이라는 얘기 듣고 난 이게 비싼 줄 모르고, 아, 여자친구 선물 줘야지. <웃음> 그래고 이제, 아, 집에 가져서좀 쓸까 하고 가져가다 걸린 적이 있어. 요만큼이 300만원. 기본적으로. 비싸. 총매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총매에서 총매 이제 만들 때 씨약이 있는데, 씨약이 한 요만해. 어, 해서 한1 0 m m 정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한 30만원? 그런데 시약인데 이게 백금으로 가루가 아니야. 백금을 녹인 거야. 그러면 이 안에 백금이 얼마 있겠어? 양이 좀 적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총매를 만드는데, 자, 여기에 백금을, 아, 실제로 한 0.0, 1몰만 넣어서 A총매 하나 만들고 B총매는 0.02몰 정도 넣어서 내가 실험을 이렇게 막 해야 돼. 그럼 이 총매 만들려면 여기에서 0.01몰에 해당하는 백금을 덜어내야 되잖아. 그치? 아이고 백금의 화학심량 모르겠네. 그래서 대충 계산했더니 어 여기는 실제 백금이 한 0.1g 정도 있어야 되고 여기는 한 2g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1g의 백금, 2g의 백금을 덜어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순수하게 완전히 100%짜리 백금이면 1g 덜면 되지. 백금을 녹인 거라니까. 그럼 얼마를 덜어야 돼? 그래서 그걸 계산하려고 라고계산하 여기에 표지 붙어있는 걸 보니까 몇 퍼센트라고 적혀있는데 이 숫자가 안 나와있어. 그럼 못 구하는 거지. 맞잖아, 못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렇지그 옆에 시약을 통하니까 애는 10%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1g 하려면 몇 g 덜어야 되지? 10g만 들면 되잖아. 그렇지 10g 더는 거야. 이렇게 농도가 나와 있는 이거를 표준 용액이라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실험에 따라서 우리 용도에 맞춰서 표준 용액을 만들어 놓는 거야.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표준 용액. 그래서 나는 0 1 m l 농도 어떤 특정 실험을 위해서 0 1 m l 농도 용액을 실험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한 1L 정도 만들어 놓을까? 미리? 1L를 만들기로 했어. 근데 몰 농도의 단점이 뭐 있어? 무엇에 따라 변해? 따라서 내가 이 온도에 따라 변하니까 25도 C에서 내가 실험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저 용액도 몇도씨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 거지 25도 C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저 용액은 25도 C에 보 25도 C에서 항상 실험을 하도록 맞춰놔야 된다고. 그 온도도 적어줘야 돼, 애들은.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매우 간단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용지를 넣고 그다음에 물 부어서 1리터를 맞추면 되는 거야. 거기서 첫 번째 주의사항 하나 나오게 되지. 1리터 맞추고 용질 넣어 용질 넣고 1리터 맞춰 용질을 넣고 1리터를 맞추는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 기니디 보기에서 니은에서는 야 용질을 넣고 물을 넣어서 1리터를 맞췄다. 이런 식으로 보기를 내겠어? 아니면 틀리라고 1리터 맞추고 용질 넣었다라고 내겠어? 후자를 내겠지. 따라서 너희들이 정리할 때에도 이렇게 정리하는 게좀더 좋아. 그래서 1리터를 맞추고 그 다음에 용지를 추가한다. 이거는 x. 마지막에 용지를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주의사항 대표적으로 하나. 그러면 내가 이거 계산해야 되니까 0.1몰농도 1리터야. 그럼 몇 몰의 NaOH가 필요하지? 따라서 나한테 첫 번째 필요한 건 0.1몰의 NaOH가 필요한데 이 0.1몰을 내가 셀 수가 없잖아.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즉 측정을 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질량으로 바꿔서 질량 측정하면 되겠죠. 따라서 화학식량 40 곱하면 몇 g? 4g. 아, 난 4g만 있으면 돼라는걸 알았다고. 그럼 이 4g의 녀석을 측정을 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되지, 여기에? 아이씨 괜히 그렸다. 그러니까 안 그릴 걸. 따라서 이때 필요한 자료 필요한 기계는 뭐? 저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저울을 막 가지러 갔는데, 젠장 저울이 망가졌어. 저울이 망가진 거야. 그랬더니 옆에 피펫이 있어. 눈금 있는 피펫. 피펫은 질량 잘때 쓰는 거야. 아니면 부피 잘때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질량을 측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부피라도 재야지 그럼 질량을 부피로 바꾸려면 필요한 자료는 뭐? 밀도 오케이? 질량을 부피로 바꾸고 싶어 밀도 곱해 나나 나눠. 그렇죠 나눠야죠 아 순간에 깔렸어요 따라서 나누게 되면 몇 미리? d 분의 4 미리 해서 이때 필요한 기구는 뭐? 이렇게 해서 아이씨 모르겠다 알아서 해요 뭐 닮았니? 예 미안해 꼬챙이요 졸라 미안해요 그래서 아 한글로 쓸게요 피펫이 필요하다 피펫은 뭐할때 쓰는 거? 정확한 부피를 측정할 때쓰는 거. 어쨌든 그래서 했어요. 좀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푸었어요. 여기 붙다 보니까 주변에 묻겠죠? 그거를 씻기병 가지고 찍찍찍 눌러가지고 씻어내렸어요. 야,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고 부르니? 비커. 이렇게 생긴 건 뭐라고 부르지? 눈금이 있어. 여기까지 오면 딱 1리터야. 바로 뭐? 플라스크인데 눈금이 있어. 뭐? 부피 플라스크.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실험기구 중 하나 뭐? 부피 플라스크. 그래가지고 다한 다음에 자 여기까지 물다 채우면 잘 섞기 힘들어 적당히 채워서 쉐킷쉐킷쉐킷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씻기 병으로 옆에 붙어있는 걸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그 다음에 마개를 막아서 놔두면 0.1모노도 제작이 끝나는 거지 뭐 그치? 여기서 레벨 한개더 올라갑니다 그럼 4g의 수산화나트륨은 어떻게 구할 거야? 수산화나트륨에서 뜨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수산화 나트륨을 떡 가지고 왔더니, 자,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용기를 떡 가지고 왔어요. 여기다 쓸까요? 수산화 나트륨 하기 위해서 여기는 표지를 보니까 NAOH라 적혀 있어. 그리고 마시면 안 됨. 큰일 난. 어디 한번 해보삼. 이렇게 막 적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수산화 나트륨이 막 있다고. 100%짜리일까? 아무리 보관 잘해도 공기 중에 물도 있기 때문에 무릎수해 버리거든? 100% 아니라고. 따라서 이런 시약병 같은 경우를 시약상을 통해가지고 내가 구매를 하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는 항상 이게 몇 퍼센트라고 또는 농도가 얼마짜리라고 다 적혀 있다니까? 대체로 퍼센트로 많이 적혀 있는데, 이때 NAOH가 98%짜리다라고 적혀 있다고 라 합시다. 그럼 이게 순 농도가 100%짜리가 아닌 거잖아. 98%만이 실제 NAOH니까. 그럼 이 말은 뭐야? 전체. 100g 중에서 올리 몇 g만이 NaOH라는 거지? 오케이. 여기 식한번 쓸게요. 전체 이 중에서 100g을 덜면 98%라서 실제는 98g밖에 없어. 누가? NaOH가. 그러면 나는 원하는 건몇 g이야? 난 4g을 원해.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덜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겠죠. 그치? 따라서 곱하고 곱하고 이 꼬르 만든 다음에 요 녀석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지? 98 위에는 4곱하기 100이 나왔 버리지 그렇지? 맞죠? 야 그런데 여기서 100은 내가 뭐 때문에 100이라고 쓴 거야? 퍼센트라서 여기서 퍼센트라서 98g이면 전체가 100g이야 이렇게 쓴 거잖아. 맞지? 그러면 1g이면 얼마 있는 거야? 0.98 있는 거지. 100을 밑으로 날려서. 오케이? 그럼 식은 뭐가 나와? 4g. 밑에는 얼마 나오지? 요것좀 알아 놓으세요. 좀 올드한 문제예요. 시약 몇 퍼센트짜리 시약이 있는데 거기서 네가 4g을 원해? 그럼 여기서 몇 g 덜어야 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좀 올드합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이 식을 바로 뽑아 냈으면 좋겠어. 위에 쓰는 숫자는 뭐? 내가 원하는 질량 밑에 숫자는 뭐? 퍼센트를 100으로 나눈가 밑에 숫자는 퍼센트를 100으로 나눈가 한번더 쓸까요? 다시 한번더 황산이 있어요 분자량은 98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96%짜리예요 96%짜리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0.01 몰 농도의 H2SO4 황산 수용액 내가 1리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필요한 황산의 몰수는 몇 몰? 곱하면 되니까 0.01 몰이 필요하지 그때 필요한 황산의 질량은 몇 그램? 0.01 곱하기 98이니까 얼마? 0.98 그램의 황산이 필요하지 하지만 이 새끼는 몇 퍼센트짜리야? 96%짜리 따라서 실제는 몇 그램을 들어야 돼? 위에는 원하는 질량 밑에는 시작 한칸두칸 칸 가서 0.96 이만큼을 덜면 된다 는 거야 이렇게. 한번더 할까요? 자, A라는 녀석이 있는데 분자량이 M 그런데 A% 분자량은 M 그런데 내가 0.1mol 농도짜리 1 0 0 m l 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필요한 건몇 몰? 0 곱하면 1 0 m 리몰 몇몰? 0.01몰. 그럼 질량은 얼마? 0.01몰 곱하기 분자량하면 되니까 이만큼 들어야 되죠. 근데 이 새끼 100%짜리야, A%짜리야. 따라서 나누기 얼마? 0.01 곱하기 A 그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 연습해놔 알겠지? 됐지? 다했어. 다했어. 한두 개 빼고. <웃음> 넘어갈게. 지워야 되 않? 그렇죠? 니들왜 갑자기 진지해졌어. 자, 지울게요. 지울게요. 지웁니다. 지웁니다. 주의사항이 있겠죠? 화학약품은 좋아나 빠아 진짜 내그 바보 같은 나처럼 바보 같은 짓다막하는데 화학약품은 다안 좋아. 아 내가 진짜 그거 보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 쌤은 문가로 갈것 같아. 절대 이과안갈것 같아. 나한테는 이과의 피가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세번 시집 읽는 거 좋아한다니까? <웃음> 아, 막 석사할 때에도 이 바보 병신같이 저기에 막 화학 실험 막 해놓고 5 0기압수소하고뭐 틀어놓고 푸척푸척푸척 한 다음에 자, 실험하려면, 어,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샘플링을 하거든요. 그럼 사실상 실험할 때 그걸 보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실험 장치를 또몇개몇 몇 개는 내가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으니까 좋겠어? 좀안 좋겠어? 신뢰가 떨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걸 무한 신뢰를 한 거지 그래서 이게 새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불이 붙기도 하거든 근데 저기 실험... 아이 교수님 들으면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웃음> 실험을 해놓고 나는 여기 와서 그때 막 출시된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막 즐기고 있다니까 우와 저걸링!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한시간마다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깜빡깜빡하고 두시간이 지난 거야 그럼 어떡해? 두시간후 샘플링을 해서 평균 내버리면 이제 데이터를 가아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혼안 날라고. 그래서 복도를 싹 나갔는데 복도가 누래. 복도가 이게 마치 전설의 고향. 귀신, 나오, 귀신 나오면 귀신 나오좀 파란가? 누런 끼가 있어. 바닥에 쫙 깔려서 누런 끼가. 이 골고루 퍼지지도 않았어. 바닥에 쫙 깔려서 누런 끼가 복도에 있어. 난 여기 서 있고. 어? 뭐지? 하고 좀 걸어가는데 어, 갑자기 두통. 그러면서 어 냄새가 막 썩은 데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게 뭐지 하고 가서 샘플링하고 냄새 나니까 창문 좀 열까 하고 환기 좀 하고 다시 와서 또 스타크래프트 이랬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거기에 황도 들어가고 뭐씨어 황창, 난출 이런 거 물질 들어가고 해서 황이 좀 섞여 있었거든 나중에 이제 애들한테 들었는데 학원 수업하다 애들한테 들었는데 봐 이런 것도 내가 이때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수업을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수업할 때 중학교 애들한테 들었다니까? 이거 뭐죠? 이거 황화수소. 이 계란 썩는 냄새 난다며? 그런 거더라고. 황이 좀 새서 생 거야, 장치가. 불안 붙은 게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가면서 그 냄새 맡으면서 썩는 아, 냄새 나네. 음, 구수해. 이러면서 이게 누런색이네. 이게 뭐지? 하고 알았으면 와, 좋겠다 하고 막 이렇게 치우고 했었을 텐데 그걸 모르고 큰 사고 날 뻔했지 뭐. 어? 아 새벽 2시라서. 야, 교수님 옆에 있는데 내가 게임하고 쳐, 게임 쳐 하고 있겠니? 계실 때는 열심히. 어, 연구하는. 척기렇 어, 넘겨가면서. 새벽에는 밤새도록, 오케이, 다섯 판째.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지 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주의사항. 첫 번째 주의사항.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겠어? 유리로 만들었겠어? 플라스틱으로 안 만들어. 왜냐하면 이런 거 넣었을 때 용재 같은 거 넣으면 녹아버리거든. 무조건 유리로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것도 전부 다 유리. 후, 불어서 그 이태리, 아, 혓바닥 굴려서, 이럴리. 그래서 이럴리 가면은 걔들이 이 유리 훅 불어서 유리부기 막 하거든. 그런 걸로 다 만드는 거야, 이게. 따라서 이 유리의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 웃긴 게 압력엔 강해. 누르는 힘엔 강해. 여기에는. 따라서 이거를 요걸 이렇게 감싸 안고 이렇게 누르면 정말 세게 누르면 깨져서 피가 나. 근데 적당히 누르면 잘안 깨져. 근데 이런 거에 단점이 여기서 바깥쪽으로 미는 압력은 약해. 따라서 막은 상태에서 온도가 이랬더니 안에 기체가 미친 듯이 움직여서 압력이 세지겠죠. 금방 팍 하고 깨져. 그런데 두 번째가 깨지면 우와, 튀기면 되거든? 피하면 되잖아. 슉슉슉슉 이게 피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액체가 황산이나 NaOH는 겁나 위험한 물질들. 이게 한번 튀기면 구멍이 막오 옷에 구멍이 나버린다니까 진짜로. 이 그때도 내가 포켓이 세 개짜리 포켓이 있었다고 난방 겁나 비싼 거. 그거 입고 실험하다가 튀겨가지고 구멍 나가지고 이게 탄적돼 있었어. 그래서 주의사항 첫 번째 무조건 안전. 그거는 가장 기본이야. 무조건 안전. 그러면서 대표적인 안전이 여기 다네 번째에 있는 거예요. 잘은 안 하겠지만. 어떤 녀석은 녹이면 다량의 열이 나오는 게 있어. 오케이? 따라서, 진한 황산에다가 물을 넣으면, 물이 전부 다 반응해서 폭발하듯이 열이 생겨서 튀겨버려, 그냥. 깨져버린다고. 따라서, 무언가를 녹일 때에는 반대로, 물에다가 이 물질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넣어야 돼. 요거, 하나 기억. 다음에 요건 아까 했던 거예요. 이건 했던 거죠. 마지막에 물 넣어서 맞춘다는 라 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아까 했던 겁니다. 온도에 따라서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고 나서 내가 요렇게 해가지고 겨우 0.1몰 농도 맞춰놨는데 실수로 뚜껑을 빼고 내가 돌아다녔어. 그러면 우리가 식초 같은 경우 식초 냄새 나안 나. 나지? 날아가거든. 그럼 사실상 농도가 좀더 연해져 버린다니까 식초가 날아가. 아 휘발성 있는 거 물도 날아가겠지만 특히 휘발성이 큰 물질들은 농도가 이 농도가 아니야 달라져버려 뚜껑을 열어놓으면 보관 방법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거든 따라서 나는 여전히 이걸 여기 스티커 붙인 대로 0.1로 기억하고 있겠지 하지만 실제는 다른 농도인 거지 그래서 실험을 하면 실험이 전부 다 틀려버려 오케이? 나중에 그걸 논문에 실으면 실리긴 하겠지 그데그 논문 실은걸 다른 연구자들이 그 논문을 보고 따라서 똑같이 실험을 또또다 해봐 다 해봤는데 어 너의 결과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도 이 결과가 안 나와 논문 그 다음에 심사에서 떨어지든지 또는 올린 다음에 니 너는 거짓말했어 욕처먹고 나가든지 그 중에 하나인 거야 이런 것들 따라서 보관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열이 두만데 다 제작한 다음에 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안에 공기도 있으니까 몇몇 것들은 반응도 할수 있겠죠. 그렇지? 중요한 시약 같은 경우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 여기 여학생들 화장품 어디에 보관하니? 오래 두고 쓰려면? 아안 쓰나? 어, 냉장고 보관하잖아. 화장품 냉장고도 있잖아. 그렇지? 와인 냉장고도 있는 것처럼 따라서 시약들도 냉장고에 보관해 시약 보관 창고해서. 오케이? 그래도 오래 안 가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만들어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 표준용액의 제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다 했다. 주의사항 했고 주의사항은 학교에서 수업하면 좀더몇개더 있을 거야. 그것 좀더 읽어보시고 실험과정 얘기했고 다음에 퍼센트까지 해서 계산하는 것까지 우리가 끝! 알겠죠? 문제 풀어야지. 50페이지. 체크 문제. 문제 몇개 있니? 아유 졸라 많아. 아. 자 1번은 계산. 영병 2번도 계산. 와우 3번도 계산. 4번도 계산인데 표준 용액을 만들 때에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다가 붓고 그 다음에 부어서 흔든 다음에 또물 붓고 혼합, 혼합, 혼합, 혼합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앞쪽에서 계산할 때 혼합, 석뭐 혼합, 뭐 또는 농축 이런 거 등등 할때 제일 중요한 건 용매야, 용질이야. 따라서 이쪽 파트 문제는 딴건다 보지 마시고 용질이 얼마냐만 포커스 맞춰서 계산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 여러분, 풀이 시간을 제가 조금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보십니다. 풀고 그 다음에 내가 쌤이 푼걸 보고 비교 한번 하길 바래 네? 푸세요. 음. 자, <웃음> 용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에? 용질만 계산해. 500ml인데 몇 g인지는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그걸 넣은 다음에 맞췄더니 1몰 농도 됐대. 그럼 이거 가지고 용질에 몰수 계산할 수 있죠? 꼭하면 얼마 나와요몇 몰? 5 0 m 리몰 맞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X 질량과라고 했으니까 질량은 여기 몰수에다가 뭐 곱하면 되지? 화학식량 얼마? 40... 어이, 안 나왔네? 써줘야 되는데. 아, 진짜 40이에요. 에? 그럼 40 곱해주면 얼마 나오죠? 800mg. 아닌가? 4 5 2 0 0 이구나. 대체? 맞아? 따라서 X는 얼마? 40 곱하면 4, 5, 2천이구나, 2천. 2000. 어, 미리그램. 미안. 따라서 X는 얼마? 2 e 나오는 거지. 대체 미리 살려놓고 계산한 거예요. 마지막에 미리는 10의 1,000분의 1이니까 계산해 주면 되고이 녀석 V미리를 내가 추가를 했어. V미리를 추가해서 야, 500미리에 50미리몰이야. 5 0 0 m l 에 50mm몰 그럼 부피를 1 0 0 0 m l 하면몇 몰이지? 두배 됐으니까 100mm몰 되죠? 그럼 내가 V미리 하면 몇 배? 에이 쉽잖아 A가 B됐어 몇 배? A분의 B배 500이 V됐어 몇 배? 그렇지 따라서 이 녀석의 몰수도 50mm몰도 500분의 V배 하면 지금 쓴게 내가 뭐 뭐쓴 거야? NaOH에 몰수쓴 거야? 옆에 M은 뭐냐고? 미리, 미리.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Y취했으면 전체 부피는 얼마죠? V 더하기 Y지. 그런데 이거 몰 농도가 얼마라고 했어? 그럼 몰 농도에다가 이 부피 곱하면 뭐 나와? 용질의몰 수. 따라서 0.02 몰 농도 곱하기 전체 부피 V 더하기 Y.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여기서 덜어낸 비율로 따진 몰수나, 몰농도몰농도 곱하기 부피한 몰수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요래 계산을 하면 n은 10이 나올 거고, 그치? 여기서 20을 넘기면 n은 0.2가 나올 거고, 그치? 요것도 밀리리터 곱했으니까 밀리몰인 거야. 따라서 여기도 밀리몰, 여기도 밀리몰, 됐지? 그럼 식뭐 나와? v는? 0.2v 더하기 0.2y y 구하라면서 0.2분에 넘어가면 0.8v 따라서 4v y 그럼 x 곱하기 y는 얼마? 8v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될걸몇배요거 잘해야 돼 알겠지? 몇배 여기에서 막혀서 못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 요 그리고 미리 미리 놔둬서 계산 편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계산 편의를 위해서. 주관식 쓸땐 미리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삼성이도 괜찮습니다. 화투에서는 이거 쓰시면 안 돼. 왜냐하면 요 단위가 또 하나 있어. 몰랄 농도랑. 라 아, 차라리 10의 마이너스 삼성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써놓세요 주관식은. 다음 넘어갈게. 뭐 표준 여행 만들든 뭐 하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 용질의 몰수. 용질. 따라서 8% 0.01A 그런 느낌 오셔야 돼요. 100ml를 준비했다. 1몰 농도 1000ml. 야, 1몰 농도 1000ml래. 1리터에 1몰 농도. 몇몰 있는 거지? 여기는 용질이 1몰 있는 거야. 오케이이 과정에서 난 물만 넣었잖아. 그럼 여기에도 몇몰 있어야 되지? 용질을 1몰 있어야 돼. 1몰. 그런데 이 녀석 화학식량이 얼마야? Ag이지. 여기에 용질이 Ag 있으면 여기에도 용질은 몇 g 있어야 돼? Ag 있어야 돼. 왜? 나는 물만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이게 몇 g인지 계산을 좀 해줄 건데 어퍼센트 %의 용액에 질량 곱해야지 나오잖아. 그럼 부피니까 부피를 밀도를 이용해서 질량으로 바꿔줘야지. 그럼 부피를 질량 바꾸려면 밀도 곱해놔. 곱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100dg이 있는 거야. 따라서 아이두개 곱해서 나누기 얼마? 100하면 용질의 질량 나오죠? 따라서 a 곱하기 100d 나누기 100이 용질의 질량 a, t가 나오는 거지. 따라서 a는 뭐? a, d. 맞죠? 계산 제대로 했지 내가, 그치? 따라서 동그라미 3번. small a는 뭐? d 분의 a. 10d가 아니고 d 분의 a. 가수용에게 질량을 100dg. 수용액 100ml 속에 있는 용질의 질량은 AD 맞죠? 끝난 거예요.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대체 야이 문제를 풀수 있다는 게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해도 이 끄떡끄떡거리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다음 주에 뭘로도 시험 봅니다. <웃음> 넘어갑니다. 문제 쉽지 않아요. 3번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중 하나인데. 용질에만 포커스 맞춰서 가. 이거 만들 거야. 250ml에 99% 아.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나누기 0.99 해야지 실제 질량 나온다. 나누기 0.99 해야지 실제 질량. 그걸 xg 넣었고. 그럼 실제 xg 중에서 0.99만큼이 이만큼 질량인 것이 뭐 그렇지? 그래서 수용액의 부피가 250ml가 될 때까지 물 넣어서 최종적으로 얼마 만들었어? 0.1몰 농도 만들었어. 오케이? 그러면 몇밀리몰습니까 그냥 곱해 버리면 25ml l 맞죠? 25ml 몰. 몰로 따지면 얼마죠? 어, 0. 어, 0.025몰. 그렇지? 질량으로 따지면 NaOH 화학식량이 40이니까 질량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g 이렇게 됐대요. 실제 NaOH가 몇 g 있다고? 1g 있는 거야. 그럼 1g을 덜기 위해선 나는 100%짜리가 아니잖아. 그럼 도대체 나는 몇 g을 덜어야 돼? 나누기 0.99 이게 X. 내가 원하는 건 1g. 근데 퍼센트 %는 99%니까 나누기 0.99 그게 내가 덜어야 될 X. 따라서 X는 99분의 100, 됐죠? 용질의 양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다안 취했어. y m 리만 취했어. 몇 배? 250분의 Y배. 그럼 용질의 양도? 250분의 Y배. 오케이? 좀 이따 해놓자고. 이거 해서 쭉 가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요거는 좀 다르게 보여줄게. 해서 다시 2 5 0 m 리 해놓고, 다시 물 넣어서, 물 넣어서, 몇 몰롱도 만들었니? 그렇죠? 10에 마이너스 삼성 몰롱도 만들었죠? 그러면 요거하고요거 이거 곱하면 얼마 나와? 0.25 미리몰의 NaOH가 있는 거야. 몰롱도 곱하기, 몰롱도 곱하기 250 곱하기 10에 마이너 삼성하면 얼마 나와? 0.25 나오잖아. 그렇지 미리리터 곱했으니까 미리몰이겠지. 맞지? 미리몰이겠지. 그치? 이제 비교 한번 해볼까? 아까 문제는 250분의 Y배 해서 내가 풀이를 들어갔거든.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 수용액에는 25ml이 있어. 2 5 0 m 터에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더럽길래 용질이 0 2 5 m 이 됐지? 몇배된 거야, 용질의 양이? 100분의 1배 됐지? 100분의 1만 들어낸 거잖아. 그러면 애도 몇 배가 돼야 돼? 100분의 1배, 2.5미리, 됐어? 그럼 그거에 따라서 Y는 25도 아니지, 2.5지 뭐. 니는 틀렸죠, 맞죠? 내가 계산 틀렸을 수도 있어. 뭐 혹시 잘못 풀었으면 얘기해 줘. 0.1몰농도 NOH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요새끼 농도네, 그렇죠? 그럼 퍼센트 농도는 1g이 있죠? 그러면 용질의 질량은1 곱하기 100하고 밑에는 용액의 질량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250, 용액의 부피가 2 5 0 m 리인데 밀도가 얼마라고 나왔어? 1. 그럼 2 5 0 m 리니까몇 g? 250g. 요게 퍼센트 0.4%. 맞죠? 오케이. 비례 관계하는 거. 잘 봐놔. 그래서 니들은 똑똑하니까 몇개안 쓰고도 대충 금방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계산은. 어. 시간 얼마 안 걸려 근데 이거를 수식 써가지고 대입하면서 풀면 와 <웃음> 난리 나는 거야 그때는 넘어갑니다 그렇죠? 몇 번씩 연습하시고 마지막 하나 치울게 치울게 어. 0.1몰론도 항상 100ml를 만들고 싶대요 음, 벌써 나왔네 이것만 딱 보고도 몇 몰의 황산이 있어야 돼? 10밀리몰의 황산. 10밀리몰의 황산. 0.01몰의 황산. 그럼 몇 g이 있어야 되지? 황산의 분자량은 98 적혀 있으니까? 0.98g의 황산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몇 퍼센트 황짜리 황산이야? 20%짜리잖아. 그럼 실제로 나는 몇 g을 들어야 되는 거지? 0.2분의 0.98g을 여기에서 덜어내야 되는 거야. 100%짜리가 아니니까. 저 씨앗통에서 덜어야 될황산의 질량은 이만큼인 거야. 그치? 그래서 질량을 덜면 되는데 이 자식이 질량을 덜었어. 부피를 덜었어. 저 우리 망가졌나 봐. 그래서 피펫 이용해서 부피를 측정하기로 한 거야. 그러면 이 질량을 내가 부피로 바꿔야 되잖아. 질량을 부피로 바꾸려면 필요한 자료는 뭐? 밀도. 밀도를 꼭배나 나눠. 나눠야지. 밀도 얼마나 나왔니? 첫 줄에 1.4나 하자. 그람이고, 밀이고. 음, 그람이니까 1.4로 짠! 하고 나누게 되면 짠! 밀이가 되겠죠? 요게 X다. 끝. 연습 많이 해. 오늘 실전 내신에서 뭘 농도 한 건, 액매질 기본 계산을 좀 넘어서서, 용질 계산 빨리 하는 거. 그래서 요 연습을 네가 너희들이 반복, 문제 해봤자 다 비슷해, 얘들아. 비슷하니까, 이 체크 문제만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요 계산하는 게 손에 익으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쪽 계산 파트, 있지? 일단은 다 계산이잖아요. 그치? 거기에서 아마 날개를 달게 될 거예요. 몰수 계산, 몰롱도 계산 빨라지면 나머지는 좀쉬워져 알겠죠? 시간 다 뽑아낼 수 있으니까 축하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 시험발...